저번 방송 시간 때, 우리 영상에, 어, 영상에 댓글이, 악플이 많이 달리면 사고, 선플이 많이 달리면은, 어,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악플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실제로.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어, 변태적으로 좀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하단부에서는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 못 높이고 있는 이유는, 음, 지금 이유는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반등이 나온 이후에 고점을 못 높였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은 트렌드가 하락적으로 조금씩 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어 쓰시는 분들은 구름대 빌트인 하신 다음에 어 330원, 어 330원 정도 깨진다고 하면은 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325원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받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어? 여기 다왔네 채널 하단부 다왔네 여기에서 바로 매수했다가는 조금은 어, 재미없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차트에서는 지금은 <웃음> 음, MACD에서는 약간 꺾이면서 매수가 조금 조금씩 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어, 지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3 5 0 350, 350 370요 자리, 저항 영역, 체크해놨던 요 자리, 어, 결국에는 못 넘고 약간 꺾이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꺾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받는 가, 자리가 제가 325, 32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한, 어, 구름대 하단, 어, 기준선, 구루, 이 후행 스팽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구름대 상단 지점, 유지점에서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 그러면 은 325, 327 여기다.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은 어, 우리 리플 새로운 매수자리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어, 아주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내려오면 은 막상 사고 싶은 마음이 안될 거예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 무매한 후구가 아니고 현명한 트레이더기 때문에, 그쵸? 현명한 투자자기 때문에 어, 내려오면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500원으로 최종, 최종 타겟을 잡긴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등락이 많을거예요 등락, 등락이 등락 많을건데 저같은 경우는 요 1500원까지 등락이 가더라도 아 1500원도 솔직히 몰라 어, 일단은 가더라도 확실한 확실한 하락지표가 보이고 거기에서 바, 다시 좋은 반등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쭉 들고 가시는 스타일은 어, 저는 좀 어, 비춥니다. 어, 비추고요 그러한 전략을 따라가긴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하려면은 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떨어지게 기도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 잡는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